여러분 이 게임에서 타격감이 느껴지십니까? 드릴이 생명인 이 게임에서 드릴의 재미가 느껴지십니까? 2020년 4분기에 출시한다던 게임이 두번의 연기를 걸쳐 드디어 5월 20일에 오픈했습니다. 오픈 전 트리스터 원작의 드릴을 강조하더니 전혀 다른 게임성으로 나왔네요. 드릴 뽑기는 진짜 없었으나 다른 뽑기가 리니지와 똑같이 그대로 나왔네요. 아니 대체 트리스토에서 왜패뽑기와변신뽑기를또 해야 되는 거죠? 인게임 UI는 리니지 2M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고 구성된 모든 게다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신탁과 같은 드랍을 통한 퀘스트나 그 말이 많았던 문양과 같은 명상각인까지 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귀여운 리니지라더니 어 진짜 리니지 유저로 키우기 위한 조기 요육 게임인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거기다 강화 연출이나 뽑기 연출까지 밋밋해서 심심함만 더해졌습니다 명색의 뽑기 장인 게임사가 이렇게 재미없는 뽑기를 보여줄지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요 뭐, 뭐였지? 이트리스터의 드릴을 왜 강조했나 했더니 어 발굴을 통해 나오는 유물이 바로 능력치가 오르는 수집의 재료였기 때문이네요 이 명칭만 아카네비로 되어 있지 총 다섯 종류의 도감이 있기 때문에 어 더욱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거기다 패션이라고 해서 코스튬인 줄 알았는데 변신? 변신이 있는 거 보고 또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어 결론은 리니지와 다른 게 1도 없는 그저 그래픽만 트리스터인 리니지였네요 전 오히려 게임 출시 연기를 두번이나 하면서까지 내놓을 게임인지 의구심만 들었는데요 역으로 저는 nc가 유저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네 이렇게 게임 만들어도 계속 할거니? 하고 말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지금도 여러 mmrpg o 장르의 게임들이 리니지를 복사 붙여넣기해서 출시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리니지의 본진에서 18년도부터 개발자들과 트리스터 IP로 또 리니지를 만들었어요 이쯤 되면은 그 어떤 게임을 만들어도 리니지인데 어 지금 트리스터 M처럼 대충 만들어도 매출을 어느 정도 나온다 싶음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번 트리스터 M이 아무런 타격이 없다면 은 이걸 본받아 지금처럼 계속 리니지 양산형 r p g 만 나오겠죠 이 리니지엠이 나온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번 트리스토엠이 더욱더 유저들이 플레이를 안해서 어 이런 식의 게임 우린 이제 관심 없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진짜 제대로 매출의 역량을 줘야지 어 뭔가 변화가 있을텐데 그 문양사태 이후로도 아직도 리니지형제가 최고 매출 1위 2위인거 보면은 음, 아무래도 게임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사가 가금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 유저들도 자연스레 뽑기하고 그 뽑기로 성장하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버린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게임에서 성장이란게 그런거 아니었잖아요 사장에서 얻은 득템이라는 재미요소와 보스전과 같은 전투에서 성장과 재미를 얻었는데 어, 저도 그렇고 요즘 RPG는 뭔가 뽑기를 위해서 캐릭터를 키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저만 그런가요? 성장 루트가 이 뽑기로 얻는 게 워낙 크다보니 뽑기로 아이템을 얻는 거에 대한 이 쾌감의 빈도도 크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집니다. 계속 뽑기 RPG로 만들 건데 돈쓸 거지? Run.